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간이 양간인 경우 양간이란 것은 갑, 병, 무, 경 임을 이야기합니다. 십간 중에서 이 다섯 개를 양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양간을 여명사주, 그러니까 여자사주가 양간을 가졌을 때 배우자 문제와 직업에 대한 부분, 이두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간을 가졌다. 여성이 양간을 가졌다. 여자 사주에서 양간이다. 먼저 일단 사주 팔자가 있겠죠. 여덟 글자가 있다. 값신. 만약에 예를 들면 양간인 경우 양간을 갖고 있을 때 일간 세 번째 칸에서 이게 양간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이걸 다섯 개가 나옵니다 갑병무 격이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옵니다 이 다섯 개의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양간을 갖고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한 부분 결혼 배우자와의 관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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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 부부 사이에 갈등이 참 많다. 대립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대립. 대립. 그란발로 부부싸움을 많이 할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왜 양간을 있다고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합니까? 그걸 증거로 대라가비면은 신금 자체가 정관을 이야기합니다. 여자 일간이 간목이면 신금이 남자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정관이죠. 정관. 그 다음에 병이면 개수입니다. 개수. 그 다음에 무면은 을목입니다. 그 다음에 경이면 정화입니다. 그리고 계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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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겪으면 좋다. 이혼하면 하자. 이렇게 나오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겠죠. 왜? 양간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자, 이혼. 이게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새로운 짝을 찾겠죠. 새로운 인연. 이건 제가 바람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 바람핀다 이런 표현은 안하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겠죠. 왜? 여기서 이유를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조금 위안을 삼고자 하겠죠. 누가? 양간을 갖고 있는 여성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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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 성에 찰만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눈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양간이니까 그런 액신을 취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양간이고 음간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있다. 여자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갑인데, 신금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신금이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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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입장에서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남편이 시원찮다 저건 있으나마나 남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성질 나니까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결국 뭐냐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신금 정관이 있는데 사주팔제의 정관이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있으나마나 존재고 또 얘가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들어올 때 그렇게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별을 하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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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양가를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그 중에서도 달라요. 간목이 다르고 병화가 다르고 근데 특히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제가 이세 개만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두 개를 갖고 이야기하겠는데 인수 같은 경우는 특히 잠시만 설명해야 될키토가 있는데 키토가 정관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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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보시라.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사주명리학에서 이제 제대로 상담을 하고 풀어주는 것이 사주명리하는 사람의 소임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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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을 벌을 하는 해느냐? 이 양가는 전부 다 재성과 합을 해요. 갑기 합을 하고 하고 병신 합을 하고 무계 합을 하고 을경 합을 하고 그다음 인천 합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재성과 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재물을 취하는 것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여든 이게 보통 남자입니다. 남자는 양간를갖고 대하라고 여자는 음가이 좋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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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하고 병하고, 무가 있는데 얘네들이 신 자체와 개수와 을목 자체가 예를 들면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죠. 이나무 무토에게는 을목 자체가 배우자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주에서, 사주에서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은 천간에떠 있을 때, 을목이 떠 있을 때, 천간에 개수가 떠 있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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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감자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내 못사내 할 수가 있다. 근데 뿌리가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 영양 발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가 있냐냐를 봐줘라. 이걸 얘기해주죠 자, 평화. 병화. 평화는 태양이고 얘는 개수는 빕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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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일방적인 대충이죠. 그렇다림표는 굉장히 좋다 이게. 근데 얘는 일단 뭐냐 서로 어긋나죠. 시속게입이라는 거죠. 한쪽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병화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약하냐?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 이 내려가니까. 비 내리면 태양은 멈안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른 비는 멈출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감옥에 있어서 신검은 뭐냐? 감목은 그릇치가 나름대로 좀 나무에, 큰 나무에. 근데 얘는 면도칼이에요. 얇은 바늘 같은 거예요. 신금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보는 것이 시원찮은 겁니다. 시원찮으니까. 벌 해도 이쁜 짓 해도 미워 보이고 별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겠죠. 왜? 나는 열심히 했데제 옆에 내는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애 예, 간부 입장에서는 네가 신, 당신이 한다고 했지만은 내 마음에는 진짜 마음이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도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도 예, 얘들보다 좀 나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간의 양간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직업을 가져라. 이와인 전문적인 일 하나, 이것이 부부의 갈등을, 갈등 요인을 최소시키는 방법이다. 차라리 내가 양간이다면 남편 당신 집에서 슈슈, 내가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 테니까 이 정도 이런 힘을 갖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뭐 인간 왜 이럴까 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부부 갈등 계속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 왕상에 활동하는 생각을 가져라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 양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전반적인이을 오히려 차로 파고들어라. 그리고 배우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내가 양간을 갖고 있으면 그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좀 살다 보면 10년 15년 살다 보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